미수의 공포 운명의 날 아침 시장은 어김없이 오픈되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난 준비된 현금만을 가지고 풀미수를 질러 한판 도박을 벌일 계획으로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후보 종목은 우연속줄상한가 주식 한 종목 그리고 바닥에서 돌아오는 반등주 한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전주 한 종목 반토막에서 들어가는 풀미수니만큼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반면 성공하면 곧바로 회복이다. 지긋지긋한 고민의 바다를 빠져나가게 된다. 여기서 잠깐 미수의 공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보자. 무모의 차장님은 우리 지점의 왕고참이시다. 주식 경력 20년 차에 남은 것이라곤 너덜너덜해진 가게 살림과 아침 에갔다야 끝나는 주벽으로 가늠해 볼수 있는 상당한 경지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가망없어 보이는 빗더미 밖에는 없는 그야말로 막차탄 증권면이다. 그러나 이분은 우리 사무실 직원 모두가 좋아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휴머니스트이시다. 각설하고이 양반 손님 중에 한 분인 한질러씨가 하루는 거금 5천만원을 들고 아침에 와서 무모의 차장님에게 적당한 종목으로 한 종목 골라서 질러주기를 부탁했다. 이에 고무된 무모의 차장은 당시에 그럴듯한 재료로 폭등 가도를 달리고 있던 한탕산업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문제는 폭등산업의 주식이 매물이 없어 매수가 안된다는 거였다. 이에 무모해 차장은 한질러 고객과 합의하에 일단 상한가에 매수 주문을 불러 집어넣기로 했다. 그러나 겹겹이 쌓인 상한가 물량은 점심시간이 지나도 끄떡없었고 이대로 장이 마감될 것으로 보였다.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 정도 추세라면 상한가 세방은 문제없어 보였다. 그러나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한탕산업의 상한가 물량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처음엔 닭은 균열인가 싶더니 순식간에 그 많던 물량 다 사라지고 당연히 무모해 차장님과 한질러 손님의 주문은 전량 체결되었다. 처음엔 좀 지켜보자 하다가 부합까지 밀리면서 고민은 머리를 쥐어 뜯게 했다. 이미 체결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매도의 간절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제발 다시 한번 상한가만 진입해 다오. 안 먹고 본전에 팔아도 좋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뒷 상황은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대로다. 상한가에서 매수한 종목이 장 막판에 한가 하루 동안 무려 30%가 내린 거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양반은 미수 2.5배 30%가 아니라 그 2.5배인 75%가 하루 만에 사라진 거다. 아침에 기대에 부풀어 넣은 5천만 원이 1,250만 원 남았으니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 것은 안 봐도 뻔한 게더큰 문제는 여기서 악몽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식의 산더미 같이 쌓인 한가 팔자 매물은 장마감까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났다. 이 주식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한가 쳤다. 또다시 15% 주가 하락의 잔고는 15%의 2.5배 마이너스인 781만원으로 쪼그라든 상황. 이날은 아침부터 한가 출발에 장마감까지 한가를 꿋꿋이 지켜냈다. 급등주가 늘 그렇듯이 악몽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미수 물량이 반대 매매가 나가야 한가 행진이 마감한다. 즉, 이 종목은 연속 하 한가를 총 4번 치고 돌아섰다는 말인데, 이에 따른 한질러 고객의 계좌의 잔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5천만원, 1일차 아침, 1,250만원, 1일차 저녁, 마이너스 625만원, 2일차 아침 장기시 후, 마이너스 2,500만원, 3일차 아침 장시작 후, 마이너스 4,375만원, 4일차 아침 반대매매 후, 월요일 아침에 큰 꿈을 안고, 5천만원을 주식시장에 입금하였다가 목요일 아침에 4,375만원의 빚만 남게 된이 이야기는 실화다. 엄청난 후유증많이 돌아오는 이 미수의 뒷그린자는 지금도 전설처럼 당시에 이 사건을 같이 걱정했던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미들은 1만원 먹을 거 2만 5천원 먹을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미수를 질러 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거나 기존의 매매를 잊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내가 강조하고 강조하는 바가 있으니 이는 미수를 하지 말라는 거다. 미수만 안 하면 당신이 실력이 없어도 아무리 운이 없어도 결국엔 돌아오는 기회에 그날까지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급하면 알면서도 사지로 뛰어드는 법인가 보다 나는 그날 미수를 질렀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작전주로. 그에게는 물어보지 마라. 나는 여러가지 후보 종목 중에서 작전주의 몸을 실었다. 그것도 풀미수식이나 저지르고, 뭔가 들듯한 분위기에 홀렸다고 할까? 왠지 불안하지가 않았다. 매수한 가격은 전일 대비 플러스 5% 산. 내가 매수한 순간부터 내내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실한 기업이 과연 다섯 배나 오를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지만, 나는 마치 패신에 홀린 듯이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 다섯 배까진 바라지도 않고, 세 배면 다 끝난다. 지긋지긋한 악몽도 다 끝나고, 존경과 애정이 담뿍 담긴 눈빛으로 하니 웃는 지연이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벌써부터 흐뭇함이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이번 한 방이 성공하면 지연이 보고 돈 빼라고 해야지. 공연이 마음만 무거워. 아침 일찍 과감하지 못해서 5%를 못 먹었지만, 이러다가 상한가 치면 7%에 2.5배, 하루만에 17.5%를 먹게 된다. 오늘 저녁에는 오랜만에 웃으면서 같이 저녁도 먹고 데이트도 해야지. 주가는 제자리인데, 내 마음은 벌써 샴페인을 따고 있었다. 공시만 나오면 공장부지 매각건만 뜨면 연속 상한가가 쭉쭉 뽑아질 거다. 주식을 하면 누구나 상상력이 풍부해진다. 로또를 사놓으면 누구나 이게 당첨되면 뭘할 건지 생각하게 되지 않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식을 살땐 이걸 사면 수익이 날이라는한 가지 생각에 휩싸여 있게 된다. 이거 큰 병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플러스 5에매수한이 종목은 상한가는 커녕 주르르 하락하기 시작했다. 보합까지는 용서해줄만 했다. 그러나 보합이하로 내리면서 마이너스를 달리자 내 마음속에는 공포가 뭉게뭉게 솟아올랐다. 정보를 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많이 샀냐? 많이 샀냐니? 이런 시향 장난치나? 당연히 많이 샀지. 다섯 배 오른다는데? 아니 조금만 샀어. 그럼 기다려봐. 아직 재료를 본격적으로 터트리진 않은 모양이니까. 주식을 사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야 할 말이 없었다. 갑자기 주가가 내리기 시작해도 친구 말만이 머릿속에 돌았다. 기다려봐. 절대로 주식은 남의 말만 듣고 사면 안 된다. 남들 말을 듣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사라진다. 판단이 없으면 대처를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추천에 의해서 주식을 샀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물어본다. 돌아오는 답은 0충팔구 기다려봐이다. 혹은 좀 있다 반등 나오면 팔아라이던가그런다 반등이 안 나오면 어쩔건데.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 남의 말을 듣고 주식을 사기 전까지 철저한 자기 나름의 분석이 필요하고 일단 매수한 이후에는 얼마까지 간다. 그런 소리 다 잊어버리고 자신만의 감각에 의존하라. 뜻대로 안될땐 일단 주식을 매도하고 난 후에 다시 생각해봐라. 사라고 한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하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라.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무슨 주식을 사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손해를 봤다면 대체 뭐라고 말할 건지. 미안하지. 그것도 대단히 그렇다고 미안하다 다 팔아라 손해 감수해라 라는 말이 나오나 그저 당신이 할수 있는 말은 기다려봐 밖에는 없을 것이다. 난 그때 내 나름대로 쌓아놓은 매매 감각에 따라 격렬하게 올려대는 경보에 맞춰 주식을 팔아야 했다. 장막판에마이베트 8%에 토탈 13%의 하락폭을 보이며 마감했다. 난 미순데 물고 싶다. 통리바퀴 이론. 그렇게 지연이 계좌를 박살내고 어려움에 빠진 나는 마치 넋이 빠진 놈처럼 살았다. 문제는 내 고민의 근원이 단순히 지연이 계좌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2000년은 끔찍했다. 바로 그 전에 축배를 터뜨리던 계좌들의 상황이 모두 돌변하여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절망 속에 빠져들어갔다. 그 전에 많이 먹었으면 하락해도 원금은 남지 않냐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사람이란 게 어디 그런가? 약간의 수익을 본 순간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 주식판에 밀어넣은 상황이었다. 처음에 천만원 넣어서 시작한 사람이 이 돈이 2천만원이 되자 흥분한 나머지 5천만원을 더 넣어서 7천을 만들었다가 반토막 나서 3천오백이된 꼴이다. 원금에서 2천오백을 날린 상황이니 돈을 뺄 수도 없다. 이제부턴 싫어도 주식을 계속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몇달 전만 해도 그렇게 뜨거운 열풍으로 개미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갔던 코스닥은 2000년 1년 동안 292포인트에서 51포인트까지 하락하는 기험을 토했다. 하락은 끝이 없었다. 이번 달엔 좀 상황이 나아지려나 하면 전달보다 더 심하게 빠지고 있었다. 연초 대비 5분의 1로 계좌가 줄었다며 선방한 것이었다. 대부분 10분의 한 토막으로 알만 살아있다 뿐이지 시체들이었다. 신문엔 주식 실패로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왔다. 상황이 그런데도 정부에선 소비를 살린답시고 카드 대출을 무제한으로 풀어놓은 상황이었다. 회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녕하세요. 오오 기피탈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하나 만드시죠. 안쓰면 아무 이자도 안 나갑니다. 그냥 비상용으로 하나 만드세요. 하는 사람들이 참 자주도 왔다. 10만원 하던 주식이 만원으로 주가가 내렸는데 돈만 있으면 안살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아 주식을 사면 만원 하던 주식이 5천원으로 값이 내렸다. 점점 빚은 늘어나고 살인적인 이자는 빚을 무럭무럭 키워줬다. 해결책은 주식에서 잭팟이 터지는 것인데 잭팟은 안 터지고 조금씩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식 투자를 나서는 우리에게 적은 많다. 두려움과 무모함 공포심과 탐욕 조급함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해악을 이야기해왔으나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나는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조급함을 최악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빨리 수익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으나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한다고 해서 수익이 빨리 나는 것은 아니다. 부이켜보라원금을 회복하려고 애쓰던 당신. 결국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막지 않았던가. 조급함은 무리한 매매를 불러오고 결과는 더 나빠진다. 어차피 여러분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까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천천히 제기를 노려라. 사람의 소득 수준 내지는 재산 상태는 한순간에 떨어져도 소비 수준은 그렇게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소득 수준의 톱니바퀴의 이론이라고 한다. 모범택시 타던 사람은 사업이 망해도 모범택시를 탄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된 나는 그래도 또다시 화려하게 부활할 거라 믿고 소비는 여전히 흥청망청이었다. 그러는 와중에 상황을 눈치챈 지연이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갈수록 어두컴컴해져가는 내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으나 마냥 한숨만 쉬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잭팟이 터지지 않으면 잭팟을 터트리는 방법을 내가 찾아나서야 했다. 지금껏 어떤 책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나만의 매매 기법이 필요했다.